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어 이게 뭘까요? 왠지 알것 같아요. 제가? <웃음> 교회를 만들고 있죠? 자 어찌 됐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제 먹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씁시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게 있는데 이쪽에다가 또 다른 산업시설들을 지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양목장이라던가 뭐 기타적인 그런 건물들 있죠. 그거를 이쪽에다 지을 거예요. 그러려면 신분 상승이 필요한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교회 건설이 얼마 안남았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건설이 되고 있죠 보기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27명이내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업이 남아둔 사람들이 없죠. 그래요. 이제서야 생겼네요. 자, 저 사람들은 좀 이것저것 더 빈자리에다 채워 넣을게요. 자, 교회가 드디어 오픈이 됐죠.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욕구 비율이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뭐 기억하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동 하나가 20명밖에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하나 더 찍긴 해야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하나 지시를 내려볼게요. 오 드디어 수도사가 오는건가요? 자이 미션을 완료하면 좋은 일이 있을겁니다. 자두명더 왔으니까 지금 신경 써야 될게 먹는 거하고 또 다른 직업이 있나요? 네, 지금 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두명이서 커버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단 내비둘게요. 사실 교회가 가운데 있어야지만 제일 무난하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음,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다 짓긴 좀 그래요. 자 교회 지으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됐죠? 머리가 아픕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아 머리가 아프죠? 영지민을 지원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교회는 차근차근 확장시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생물 탈의 하고 건설 작업자의 공방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근데 어부의 오두막은 역에서 불필요한 건물이다 보니까 제가 어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다들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보기 좋네요. 문제는 지금 마이너스기 때문에. 좀 돈을 벌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 여기 마을에서는 어떤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판자하고 석재를 필요로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거래를 할게요. 40개 이상이면 팔기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0개 이상이면 팔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나중에 그 교역을 담당하는 그 무역상이 올 때마다 저 이외의 그 자원들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한계치는 있어요. 아마 맥스 20개씩일 거예요. 뭐 어찌됐건 네, 슬슬 이쪽 땅도 정리를 합시다. 자, 나무들 많죠. 정리 좀 할게요. 이런 거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합시다. 이쪽은 거의 다 정리가 됐죠. 자 필요 없는 영역들은 이런 식으로 제외를 시켜주고요. 좋아요. 자 개척자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40명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신부 이 신부는 언제쯤 패치가 될까요? 이거 좀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쵸? 말도 안된다 교회를 못갔다고요야 교회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저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문제가 되는 애들을 좀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죠? 얼굴 삐뚤어졌잖아요. 그쵸? 음. 한번 따라가 봅시다. 너 지금 교회 갔다 와서 마음에 들잖아. 솔직히 이야기해봐. 자 결국은 만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지금 자리가 남아두니까 별일 없을 거예요. 자 어때요? 평화롭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조만간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자 새로운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지금 남아도는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일단 다 채워 넣을게요. 일단 일은 시켜놓는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슬슬 월말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뜰 때가 됐는데. 그쵸. 죠자 일단 농로는 다 승격을 시킨게 맞아요. 근데 평민은 약간 좀 애매합니다. 평민이 좀 애매해서 일단 석공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이야 여기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평민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건물들이 해금이 됐는데 바로 지어볼게요. 자 일단 옷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기다가 양목장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여기다 하나 짓고 이쪽에다가도 하나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좀먼 데다 지었죠? 나중에 이쪽도 거주 공간을 좀 만들긴 할 거예요. 33명 그리고 평민 1명 좋아요 자,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일단은 새로 오는 사람들을 이쪽에다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벌목을 시킬거예요 벌목을 시킨 다음에 음 근데 솔직히 양목장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좀 봐야 되긴 한데 기억이 안 나요. <웃음> 예전에 어느 정도로 만족했었는지 근데 옷은 꽤나 많이 팔려가지고 좀 그거는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잠깐만요. 집이 나뉘어져 있었네요. 이것도 확장하고 있어요. 일단 지켜봅시다. 아니 잠깐만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사들이 빠르게 몰려들죠? <웃음> 벌써 36명이에요. 그리고 넌 누구고? 아 그래요 지금 업무 수행하다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돌아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교회에 대한 영향도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한번더 보냅시다. 더 보내도 될것 같아. 솔직히 이쪽 노동계의 번영도는 금방 금방 오르기 때문에 그 왕실하고 왕시라고... 네, 종국에 이쪽은 좀 신경을 많이 쓰긴 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보내버릴게요. 잠깐만 고급 주택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프죠? 왜 머리가 아프냐? 얘들은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아마 평민만 행복해 할 거예요. 큰일내네 이거. 일단 한번 기다려보죠. 평민은 옷도 필요하고 교회도 가야 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계급사회로 분리시킬 준비를 해야 된다자 이번 시간에는 빠르게 그 옷을 만드는 건물들을 만들어 볼게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길이 생겨버리면 이쪽에다 건설을 안하기 때문에 이 공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작업장을 몇개 지을게요. 자 그리고 직업의 귀천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재단사고 방직국은 그 시민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죠 이런 거는 도심 내에 지어도 된다. 지어도 돼요. 얘는 좀안 되고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일단 여기다가 집을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좀 기다립시다.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사을 고용하고 양은 한 다섯 마리 정도 뽑아놓을게요. 여섯 마리 여섯 마리 그래요. 이 정도만 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러 올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사이에다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건물들을 배치할게요. 방직 공갱 오두막을 만들고요. 여기다 만들면 되겠네요. 딱이네요. 이렇게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재단사의 작업장 이것도 여기다 짓겠습니다. 길은 새로 만들면 되니까 그 채집꾼 오두막을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재래소도 나중에 옮길 거니까 여기다 만들게요. 일단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호잇. 좋아요. 자, 양모 별서 12개하고 9개가 생겼죠?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주변에다 창고를 만들긴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좀 재지정을 나중에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어, 이거 말고. 창고 어디 갔어? 그래, 창고를 하나 지어 놓을게요. 뭐 이유는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도 사람을 고용합시다. 일단 직업이 없는 영지민 위주로 고용을 하면 되겠죠? 여기도 완성이 된 대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헉, 제가 특사 무시했나요? 그런 것 같은데 실수한 것 같아요. 자 의료도 만듭시다. 슬슬 그러면 이쪽에다가 새로운 판매 판매처를 만들어야겠죠. 여기 어때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사이에 좀 보기 좋게 아 이런건 좀 나중에 합시다. 상품 가판대 이런건 좀 지어줘도 될것 같고 식료품 가판대 이런것도 해줘도 될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건설할게요. 그고난 후에 완성이 되면 옷을 팔아볼게요. 그러면 평민들이 행복해할지도 몰라요. 좋네요. 벌써 옷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 사이도 약간 공간이 좀 아쉽긴 한데 이 사이에 질 만한 그 건물이 없네요. 좀 아쉽지만 포기를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 의류를 팔고 아이고 사람들이 부족하죠. 좀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40명이 될때 그때 고용을 할게요.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 한명 빼도 돼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두명 내지 세명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번영하고 있죠? 보기 좋네요. 잠깐만, 집이 부족하다고 메시지가 떴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거주지를 이제 슬슬 만들면 될 거예요. 반응이 없네요. 어, 반응 왔죠. 자, 이렇게 생긴 곳에다가 우물을 만들면 돼요. 우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 지으면 되겠네요. 아니 여기다 지어도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쪽에도 시장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여기도 먼데니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반대쪽에 다지어볼게요 됐어요. 행복해 할 겁니다. 색깔이 상당히 많이 녹색으로 변했죠. 근데 여기 좀 뭔가 장식을 해야 되겠는데. 자덤불 여러개 짓고요. 여기는 어차피 없어질 일이 없으니까. 됐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매우 높음 좋네요. 자 너네들은 너 농로고 얘는 평민이고 농로고 얘도 나중에 좀집 위치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농로는 저런 건물에 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여기도 벌목 다한것 같죠? 그쵸? 남은 건 여기하고 이 반대쪽이네요. 어 여기도 거의 다 했네요. 깔끔합니다. 자이 녀석만 해주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헷갈리니까 좀 구역 해제를 해줄게요. 좋네요. 자 어느새 40명이 됐고 이제 교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슬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은 교회를 하나 지어줄까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온 사람은 여기다 배치시키고 이쪽에다가 자 약물을 저장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좀 안타깝지만 얘들이 있으면 이 주변에다가 그 건물을 만들긴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런데 건설 못할 테니까 창고를 만들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 지을게요. 다들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뭐 현저서는 방법이 없네요. 아니면 나중에 얘를 옮겨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일단 중단시키고 얘도 좀 위치를 옮길게요. 건설 작업자의 공방을 이 끝자락에다 일단 지어놓고그 다음에 여기를 파괴시킵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저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제 몰려올 거죠? 그쵸? 몰려오죠? 좋네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도 위치를 좀 바꿉시다. 일단 거의 다 벌목을 한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좀 땅을 구입하긴 해야겠네요. 그 전에 어차피 이쪽 땅을 얻긴 해야 돼요. 여기, 여기 땅 얻기로 했었죠. 자, 이쪽을 얻어볼게요. 여기다가 광산을 지으면 될것 같긴 한데. 아, 쉽게도 여기는 먹을 게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해요.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자, 채석장을 여기다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석공도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자, 여기다 가 한번 지워볼게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재재소도 한번 옮겨보죠. 자 여기 여기 나무들 많단다. 아, 이런거 한 벌목시키면 될거야. 됐죠. 그런 다음에 음... 여기는 건설할 수 있는 길이다 보니까 뚫긴 해야 되는데 어, 여기도 괜찮구나. 조명이. 조경이 괜찮죠? 이쪽도 괜찮은데 저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산림 관련된 건물들 지어봅시다. 제소하고 나무꾼 오두막을 여기로 옮길게요. 나무꾼 오도막도 옮겨봅시다. 됐어요. 자 옷은 열심히 팔고 있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지긴 한데 판매 예약 걸어놨네요. 야 일반 일이 50개나 있는데 아 맞다 창고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요. 여기는 판자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없앨게요. 그런 다음에 창고를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창고가 필요하긴 해요. 창고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가 애매한 데 있죠. 여기다 지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그... 장식을 여러 개 꾸며서 나쁜 영향도를 좀 많이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도해 봅시다. 한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나무도 좀 심어주고요. 자 지워줍시다. 나무도. 됐어요. 여기도 좀 지어줍시다. 우리 적합도를 한번 볼까요? 어우, 좋죠. 이러면, 얘 때문에 다들 불, 그, 불행해 하진 않을 거예요. 야, 집이 없다고 지금 그냥 가버리죠. 아, 그래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쪽에다 집을 짓기 시작했죠. 크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자, 옮겨봅시다. 여기는 거 이제 파괴시킬게요. 뭐, 재료는 금방 보이니까, 나 이런 것도 그냥 없애버릴게요. 자원들이 아깝긴 한데, 금방금방 할수 있어요. 여긴 기 아마 자동으로 옮겼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도까지 적재를 시켜야지만, 이게, 여기 남아있는 이 악모들도 계속 저장을 시킬 수가 있겠죠. 아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갔나. 사람을 좀더 받아야 될것 같아요. 프로모션 좋아요. 일단은 농로는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여기서 평민 단계로 진급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목수. 그냥 목수는 필요한... 아 잠깐만, 목수? 아, 평민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잖아. 이건 좀 고민해 봅시다. 제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다음을 기약할게요. 집이 모자라다고 난리가 났는데 좀거주지 공간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식으로 지정을 하면 될것 같은데 되죠? 자 그리고 수집이 끝난 구역은 이런 식으로 해제를 시킵시다. 헷갈리니까 좋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이제 해제를 시키고 잠깐만 여기 있는 거왜볼목을안 시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것도 없앨게요. 자, 이와 중에 우리 공무원이 역할을 다 했다고 경급을 하기 시작한데. 세력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9.35, 22. 지금 몇 포인트 투자해야 되죠? 저희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전에 하나만 합시다. 자 여기 있는 거이 녀석 맞죠? 이 녀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게요. 여기에 어떤 광석이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해요. 이제 슬슬.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집 없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어 에이 달랑 두 개짜리 지으면어떡하니 이거. 이러면 답이 없죠. 직장에서 가까운 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도 집을 짓긴 해야 돼요. 머리 아프죠? 거주지를 한번 지정을 해 줄게요. 자 만들기 시작했죠? 그럼 된 거예요. 차근차근 건설 시도해 볼게요. 어, 여기 작업장 공간이 많다 보니까 바로 건물이 만들어지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일단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몇십 시간 걸렸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장기간의 시간을 바라보고 플레이하면 별 문제 없을 거다 생각이 돼요. 자 어찌됐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